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겨정고입니다 최근 이 영상이 공개되면서 많은 이들이 4월 12일만을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러던 와중에 12일을 위한 이벤트인지는 모르겠으나 오버워치의 코믹스가 공개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있을까요? 오늘 새벽 여러분들이 꿈나라에서 친구들과 함께 룰루랄라 놀고 있을 시각 오버워치의 신규 코믹스 반란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코믹스에서는 오버워치가 해체되기 전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죠. 먼저 첫 장면에서는 당시 블랙워치 소속이었던 맥크리가 불타고 있는 왕의 길에서 옴닉들과 싸우고 있는 장면들을 오버워치의 주요 인물인 아나, 강습 사령관인 모리스, 블랙워치의 사령관인 가브리엘, 이렇게 세명이서 살펴보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널 섹터라는 어떠한 조직이 등장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과거에 존재했던 빌런 세력 같군요. 이들은 현재 위도메이커의 저격을 받아 사망한 몬다타와 난다 시장 외에 100여명을 포로로 가둬놓고 있다는 맥크리의 교신을 보고 있었는데요. 안 그래도 사고를 쳐서 활동정지 상태인 맥크리가 금지구역에서 설치는 걸 보자 아나는 왜 저기 맥크리가 있냐고 물었고 이에 가브리엘은 글쎄 휴가? 라면서 능청스럽게 넘기는데 여기서 가브리엘의 능청스러운 성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모리스는 가브리엘을 게이브라고 부르면서 게이브, 내게 숨기는 게 있는 거야? 라며 다소 진중하게 받아치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 거의 처음으로 코믹스에서 둘 사이가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떠했으며 각자의 성격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뒤 가브리엘이 그들을 극단주의 세력이라고 하자 아나가 격분하면서 그들은 테러리스트들이라고 화를 냈는데 다음 장면에서 현재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현재 영국에서 옴닉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으며 인간들이 살 도시를 건설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혜택조차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로써 옴닉과 인간과의 갈등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수 있죠. 그리고 지금에서 공개된 스토리가 그렇듯이 옴닉 사태의 종결 이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가브레일은 오버워치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고 나는 동상도 없는데 뭐 라는 장면에서 그의 현재 심정을 알수 있죠 계속해서 현재 오버워치는 많은 사건에 연루되면서 대중들의 질타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영국의 수상이 자국에서 오버워치의 작전활동을 하는 걸 허락하지 않고 있었고 오버워치는 그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만 했으며 모리스는 이를 무시하고 개입을 할지 말지 계속해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후 훈련소에서 트레이서와 겐지가 훈련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여태껏 본적 없는 겐지의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스토리에 의하면 한조와의 다툼으로 인하여 몸이 산산조각 난 겐지를 치클러박사 그러니까 메르시가 이를 구해내어 인공적으로 살려냈다고 하는데요 현재 겐지의 몸 상태를 보면 그가 온전히 지니고 있는 몸 상태는 현재 한조가 드러내고 있는 상반신이 전부이며 그이외에 몸은 아예 날아가서 없는 상태이거나 아니면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게 파괴되어 있다고 보이네요 그 정도쯤은 박살나 있어야 한조가 죽은 줄로만 알수 있겠죠 아무튼 또한 가지 사실은 겐지가 블랙워치라는 소리입니다 현재 겐지가 입고 있는 슈트를 살펴보면 블랙워치의 문장이 그려져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시마다 가문이 애초에 야쿠자 집단인 걸 생각해보면 블랙워치는 세계에 있는 깡패 같은 친구들을 모아서 활동을 하는 집단이라고도 추측해 볼수 있겠네요 그 뒤엔 아나에 이어 메르시도 영국 사태에 대한 개입을 촉독하는데 모리스는 정치적인 이유로 현재 자기도 손을 쓸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메르시는 이집트 때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아나의 스토리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자면 옴닉 사태 당시 물적 자원이 부족한 이집트는 아나와 같은 최정의 저격수들을 앞장세워서 옴닉 사태에 대비했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 과정에서 오버워치의 개입과 마찰이 빚어져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 모리슨은 당시 오버워치의 훈련생이었던 레나 옥스턴 트레이서를 자신의 방으로 부르는데 모리슨의 방 옆에 떠있는 뉴스의 정보에 의하면 현재 블랙워치는 일본 정부의 불만으로 인해서 조사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오버츠의 요원이 어떤 일을 살인하였고 앞에서 메르시가 이미 언급하였듯 이집트에서는 이미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으며 오버츠의 국장인 페트라스가 카이로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의뢰한다는 기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오버츠가 이집트에서 임무 수행을 하던 도중 무슨 사건이 있었던 것 같군요 아무튼 모리슨과 대화 도중 레나는 자신의 고향인 런던이 불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모리슨은 레나에게 아나 메르시에 이어 런던 사건의 개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맙니다. 트레이서는 자신의 확고한 의지를 밝히면서 모리슨의 생각을 흔들었고 이후 모리슨은 항상 정치적인 문제에 우리는 제약적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이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시사이기도 한 내용 같습니다. 이후 모리슨은 트레이서의 말을 듣고 마음이 변했는지 영국으로의 출동을 명령하는 것 같은데요. 소식을 접한 국장이 전화를 걸자 쿨하게 씹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 오버워치 시절에 라이하르트 토르비온 그리고 스킨으로 나왔으면 좋겠을 엄청 이쁜 단발베르시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웃긴 점 한가지는 트레이서가 항상 외치고 다니는 안녕 친구들 해결사가 왔어 라는 대사는 토르비온이 트레이서를 처음 보자 한 말입니다 이후 해결사가 왔어 라는 대사를 되뇌이면서 첫 임무에 합류하게 되는 트레이서 그뒤 날아가는 비행기를 바라보는 모리슨의 뒷모습이 비춰진 뒤 코믹스는 끝이 납니다. 최근 제프 카플라는 현재 오버워치의 세계관을 좀더 확장할 예정이라고 인터뷰를 하였는데요. 여기 그 전에 공개되었던 이 영상에 나온 왕자의 계일 지하철 리스폰 지역의 사진 이 사진은 모리슨과 트리서가 대화를 나누는 방의 디스플레이에도 이와 같은 사진이 띄워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정교하게 탁자나 디스플레이 모습이 보이는 걸 보면 임시기지의 형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예측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코믹스 이후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한 일들을 이번 아케이드에서 캠페인 형식으로 풀어내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들은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오버워치가 망하기 직전에도 하하호호 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이렇게 서로가 자신의 원래 신분을 감추면서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고 있는 것일까요 아무튼 자세한건 12일에 밝혀지겠죠 블리자드가 야심차게 준비한 ip인 만큼 섬세한 세계관 짜기에 들어가는 오버워치 과연 4월 12일엔 무슨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정말 기대되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누구나 한번쯤은 해보고 친구들과 즐겨본 게임인데요